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오적하라 하였으니이 호족은 구리노가 수리아 종독이었을 때에 첫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족 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의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그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마다들라 강도로 사서 구유의 뉘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은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주가 나으셨으니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련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간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애두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전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귀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느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 할렐루야 구원의 진검다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나의 신는 그에게 주었음 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런 말성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제대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 중에 다섯 명의 여인이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랜 뒤에 아마 더 늦춰졌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배경도 역시 모세의 어머니 요계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고 출애굽의 영웅이 모세도 요계시의 신앙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순전히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결단과 그 믿음으로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구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인데 아직 대통령의 명령이라든지 방역에, 예, 방역 활동하는 예, 국가적으로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 만약 이 법이 점점 더 강해져서 앞으로 집 밖으로 돌아다닌 사람은 다 죽일 것이다. 뭐, 엄청난 예, 법이 만들어질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야산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두살바디 아래로 난 모든 사내야다 죽여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엄청난 아, 무서운 명령이 있었어니 헤로당의 명령이 있었죠 바로왕의 명령이 있었죠 구약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도 엄청난 빗밥과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순전히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시들시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흔들리고 아니 신앙이 흔들리는 것보다도 코로나 걸릴 확률이 더 높으니까 교회 오는 것도 교회에서 이런 일도 또 생기고 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앞으로 지구촌에 일어나는 수많은 각가지 재앙들이 일어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간이 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천문화적인 돈을 준비해서 막 투자를 하고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변종 바이러스 또 나오잖아요.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다가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한다그러니까 여기 때에 네, 마춰 새로운 변종이 또 나오고 아마 이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바이러스는 변종으로 해서 자기들도 살아남을 거. 예요 바이러스도 생명체야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이 뭔가 백신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바이러스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있다. 세상에 재 아무리 고난과 재앙과환란이 있어도, 믿음에 가진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현장에서 싸워야 될 사람은 싸워야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모세가 태어날 때도 요기비이라는모세 어머니가, 어머니가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 그것 때문에 모세가 살아남을 수있었습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때 내가 뭔가를 거부할 때 나로 인해서 또한생명이 엄청난 사명자가 만들어지고 그 사명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선을 노예 해방시키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왕의 말을 더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좀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가는 행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또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서 구상권 청구한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구원의 아침이 오게 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사벨 야 얼마든지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내가 늙었으니까 다른 젊은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가려는 여정을 통 젊은 여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 수도 있었는데 제사장 부인은 끝까지 자식이 없는 소름을 견뎌서엘리사벳의 구의를 하셨습 결국에는 끝까지 기도한 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늙은 나이도 임신하게 되었포기하지는 믿으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믿으면서 나중에 사가리던노래고엘리사벳노래고사가리 놀래.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냐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해 주니까 너의 강구함이 들렸다 성전에 사는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잘 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베드로에 있는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들리는 거 매일 틀리겠지만 응답을 가져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에는 응답이 올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이 들었지만 너가 늘 기도하니까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너가 가야겠다 똑같은 기도를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사가랴가 자기도 놀랬죠 내가 늙었다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장에 왔는데도 늙었다고 이야기하는 늙었다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벙어리예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어가 무엇인지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껏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될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임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상청이 아 일. 요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순결을 지켜왔는데 천여성을 지켜왔는데 주제는 성룡에게 입히됐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합 그래서 요셉이가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전사장이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 몸을 지켰는데 지금 내 믿음을 의심받는 상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 제가 경험할 것은 다경험한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도 의심을 받고 내가 하는 믿음도 의심하고 여기도 의심 받고 저도 의심하고 다 의심을 받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마리아는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동정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쳐질 수도 있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약혼자인 요셉을 통해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도 하지는데 임신을 했다 다만 돌에 맞아 죽어야 너는 가늠했다 당시에는 현장에 가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허다하게 있었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태초에 말씀이계시니라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까지는 구원의 징검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성례군이 임할 때까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하시다 할렐루야 올해마자 숙교한 사람도 있었 복음이 흘러흘러, 흘러, 구원의 능력이 흘러흘러 흘러 우리에게까지 올 정도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가선자가 이언할 때, 유대 땅 작은 고를 해보라다. 베들레, 아주 작은 고를. 미가선자가 이언할 때부터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이사야선자가 이언할 때부터 탄생할 때까지 7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친구 약 중간에 중간기간 400년도 중간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뭐예요? 죄수 때문에 시간이 걸려다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벌써 2021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 그럼 이 예수님 오시고 난그 이후에 2000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쌓여서 이 죄가 더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주님의 이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황이 복잡합니다 코로나 이 사건도 복잡한데 코로나 막 참고하자 앞으로는 이 전염병이 억치고 덧치고열가지 스무가지 백가지 천가지 만가지 수많은 전염병이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지구촌의 재앙에 구체적으로 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천구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님에 마실 그때를 맞춰서 지금 천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도 어떠한 한역할이 있다 어떤 한 시대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서비스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서비스하는 어떤 역할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될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다에 오시는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마리아가 그래도 환연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인대되었다 하나님 뜻을 받고 난 다음에 계집종의 말씀들을 이루어집니다 대자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요셉은 법적인 남편이 될수 있었는데 아직도 남편은 아니다. 불가능한 임신을 한 사라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사라는 늙은 몸을 치유시키고 하나님이 임신시켜 주셨지만, 마리아는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태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할을. 하나님의 구원자 오시기까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나가 성탄 찬양을 막하잖아 답답할 때 부르는 찬양, 특별할 때 부르는 찬양,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때내 믿음이 의심이 갈수 있을 때나 혼자만이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 기쁨의 확신이 있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찬양 할렐루야 엘리사벳과 특히 마리아가 만나고 나니까 엘리사벳 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복중의 하나가 팍 깊어서 뛰어넘는 거예요. 복중의 새 생명이 막 뛰는 거예요. 이태 속에 있는 어린 생명은 성령이 정만하게 역사나 원조가 바로 세계를 만든 시대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베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막 노래를 불러요 여인 중에 복된 여인이여 이래가면서 막 그때까지는 성령으로 인태했다는 사실은 불안초의영역 그게 전폭적인않았는데 비로소 엘리사베스를 만나고 나서 배 속에 있는 아기들이 막 성령을 쭉 말하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가 성령의 노래가 막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 신앙생활 의심이 가는데도 나중에 이것이 막 하나님의 영이 많으니까배속이아니될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성령이있게 되시자마자 세례 요한이 먼저 은혜를 받아 세례 요한이 먼저 성령 충만해 버린고 우리 주님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어린 아기의 생명으로 오셨을 때도 세계의 왕이 배속에서도 성령 충만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한편 강도를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같이 동행해서 천국으인도하셨어니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이 나면 찬양도 할수 춤도 줄수 있고, 축복의 예언의 메시지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이 슬픔과 그 시간 걱정 고민을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하나님, 오래가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님 좀, 어떻게 데려가시겠습니까? 풀어주시겠습니까? 육체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 사나님의 영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아 그런데 1부 예배 때 우리 중복기도 하자면 중복기도를 막 하는데 요양오면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복사님 그냥 그 모르시는 시 위독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더치료야 되겠네 팍 아, 전복하시는 겁니다 비살된다 아들, 딸, 며느리, 순자, 사위 여기서 막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김양은과다님의 주님의 은혜로 사떠나신 장면이 비롱상몬바를 보여서 할려는거요 근데 임총을 지키는사람이한 사람도 없어서 지금이야 우리 형제들이 와서 있겠지만 여기다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 어떻게 며칠 전에 제가 화상통화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 많이 성운 하셨어요 아 힘들어 힘들어 그만 가면 어머니 내가 자꾸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여기서도 매일 오셔서 머리 만져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만져주시지 제가 막 성경이 니 본인 너무 힘드셔 인종 며칠 전이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힘드신 거 뭔가 생각나면 우리는 막 구원이 확실 천국 확실이 들어가셨죠 주님께서 오셔서 머리도 만져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다 되었나니라 지금 다 완성되었나니라 주님이 그러셔서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남, 뭐 남의 집이라고 하면 안하시는거예요 <웃음>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가 다 예배되면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했잖아 할렐루야 저 이제 하, 인간적으로 큰 고민 걱정 그런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역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지역에 가서 자식들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신신당부하면서 내 할머니 콕 여기 이렇게 저주 이렇게 참혹한곳이 오지 말고 참목으로 갈수었다고 부모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아고 꼭지가 그렇게 목사가 됐다지 아이고 꼭지 그 새끼가 목사하였다 그자식에목서그들 그 주님께서 어디서 주님의 종을 그렇게 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겠다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이 가슴 모르면 괜찮은데 지옥에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표제가 있다. 그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고령하셨어요. 이미 천국에서 지금 신나게 구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비아그 기도하다가 비몽사만에 보여.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요데주 어머님이 주님이 누구 계신데? 주님이 오셔서 손을 다 내미시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서 가시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시는 모습. 그러니까 임종할 때 자녀들이 없으니까 서운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내가 왔치않으면 나와 함께 가자. 내 아들들은 다... 주의 종이고 주의 길을 위해서 설교도 하고 메시지를 전할텐데 그래서 주님께서 막 위를 더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성탄절을 2020년 성탄절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영원히아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 반드시 예수님과 부모님한 주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그런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하신 게 없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계집 종이이 그대로 이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세계사를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모든 것이 다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도 만들 수 있고 세계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문제가다 해결되고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고난과 살인 나픔과 왜곡과 오해가 걱정머신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다시 말하면 이거 보면 비천할 정도를 가면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난함을 하나님이 다 돌아보셨다 성령의 위로함을 주시고 엘리사벳에만 애라는 메시지를 막 들으니까 마리아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마리아 그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기 영혼으로 막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도 찬양하고 엘리사벳도 찬양하고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영혼의 때가 중요하다 영원의 결과를 책임져야 될그 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오버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생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이 삶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에서세 가지로 표현해서 하나님 내우주를기뻐합니다 태중 있는 성자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다가오니 이어찌이고 엘리사벳이 말까 내 주님의 모친이 내게 다가오고 싶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도대체 확신이 안되는거예요 내가 무슨 임신인지 몰라 근데 배가 점점 불러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기 뱃속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한테 엘리사비시마 인사를 하고 자당을 하는 거예요 너 마신 니가큰 일을 내게하셨으니그 이름이 거룩하시네 이건 개인의 관점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의 눈입니다 인류 전체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원의 직업들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다 구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십니다 구원의 세계에도 믿음의 세계에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할렐루야. 내 개인의 관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요 이분이 구원의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 교만한 자의 세력을 꺾는 일을 하신다. 누가 보면 1장에 나와있죠. 51절, 52절. 권세 있는 자들을 꺾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 마귀 세력,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예진의 권세 앞에 다 꺾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리아는 조상들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동박 찬송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보면 뭐 1장 54절 55절 22절부터 한번 이렇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비치셨으며비차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니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중이스라엘 도우사 흥미를 계시고 기억하시네. 우리 조상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빈그 자손에게 여원히 하시기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속달자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리스도의 구원은 인간의 처음 죄를 범했던 순간에 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처음 타락했을 때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과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여자이고 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지는게 하고 깨끗으 그런 날이 오는데 그때. 인간의 제일 영원한 속박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주인이 드디어 오셨는데, 복음에는 주인이 있는데, 그 복음의 주인이 누구냐? 요한 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복음에는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복음의 주인이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리한이결리나서복음을 설명하고 회개를 먼저 시키는데 그러나 내 p o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강력한 복음을 강력한 o u 을 가지고 내 o m e your c o u n 이다 이분이 누구냐? o 부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러나 e 부하나님 c 보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u 수로서 나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r 리스도 n 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할렐루야. 자, 성부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커버할 수 있는 율법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아들, 을 직접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명하셨어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나날에갈 때까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다 풀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나날에 가기 전까지, 이제는 우리를 고아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또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나 일단 내가 지옥까지 내가 버릴, 버림을 당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각하면서 교회 에 나오게 하고 말씀을 무지하게 만들고 더욱더 기도하게 만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지각이 생기 어떤 영적인 지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용성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감각함이 나오면서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잊어버렸냐 다시 돌아가자 당자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거야 코로나가 아무리 창고하라고 널리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을 내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말아 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으니 얼마나 할렐루야고 감사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예수님을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누군지 알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갈 방향과 나의 모든 것을 알수 있는 영원한 구약,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도 예수를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다도 모를 거예요. 남편이 어디서 왔는지 아내 어디서 왔는지 자식들이 어디서 생겼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알수 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바로 좋은 길이고 좋은 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근본이라는 말. 그런 근본 하나님과 먼저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받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에 가셨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찬인하게 죽습니다 죽음은 죽음인데 그냥 죽음이 아니고 온갖 경험을 다 비참하게 경험하는 참담한 십자가의 죽음 그렇게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살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주님 의고 의지하면서 올 한해 성탄절 마지막을 잘 어,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정말 힘있고 능력있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혼란을 겪기도 시험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법적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난그 아기는 바로 메시아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지와 허물을 위해서 죽어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제림을목제를 두고 있으므로 먼 훗날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 당대에 오실지 알수 없으나 죄가 점점 참관하고 본성에서 2000년이 넘도록 죄가 쌓여있습니다 주님 어소속히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문제 움직임을 다 풀어주시고 영광중에 임하실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